안녕하세요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는지요? 마리맘 오늘 온종일 옥상에서 일했답니다 어좀 살아날래나 했던 아이들도 어, 뿌리까지 다 고사가 되고 합은 엄청 엎었고요흙 치우느냐고 죽을 뻔 했습니다 <웃음> 그리고 이유적곡도간것 같은데 미련이 남아서요. 이게 하나씩 하나씩 어쩌다 살아있는 애들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. 여기랑 근데 괜찮을라는 모르겠어요. 한 분에 있었는데 그래도 뭐한 기퉁에는 덜 얼어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애들 이거 볼품이 진짜 없어졌습니다. 그리고 빈 화분 천지입니다. 아유, 저기까지 흙을 버리려고 했는데, 아이고, 너무 힘들어서, 패스, 패스. 아유, 처음에, 제가 옥상에 딱, 아니, 원실에 들어왔을 때, 요렇게, 이렇게 ᄃ자였어요. 응? 여기랑, 여기랑. 근데, 한 다인 아예 없어지고, 밑에 여기 중간에 있었죠. 여기 있었던 애들이. 다행히 안 얼었네요 해서 그 아이들이 요우회층으로 올라갔어요. 못난이들이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서 위로 올렸고요. 음 그리고 이런 화분다위가 음, 화분 철망다위가 화분 철망 어, 총 6개가 있었는데 아, 여기 지금 2개밖에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랑 이렇게만 있고요. 어, 그 계단에 놨던 애들 혹시 또 돌아올래나 싶어서 거기다가 빼놓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걸 정리하면서 보니까 같은 환경에 있었음에도 이 아이들은 왜이렇게분이 이렇게 크고 그러는데도 하나도 안어른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야. 그래서 이거 제일 상전에다 모셨고요. 뭐 마디바 이런 거는 뭐 볼품 없어요. 이렇게 시커매져가지고. 그리고 여기도 뭐 그렇게 잘난 것들은 없는데. 그래도 완전 죽을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놔뒀답니다. 아이고야, 미안하다. 다육맘 잘못 만나서. 이것도 아마 갈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미련때문에 미련때문에 잡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 이쁜 애들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못난이 들 아이 진짜 자랑하기도 이제 부끄럽네 선인장도요 이렇게 다 꺾였어요 고개 숙인 고개 숙인 뭐 말이 맘 거니까 고개 숙인 여자가 돼버렸네요 이렇게 아이고 고무나무도 그렇고 얘네들도 이제 다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. 그런데 근데... 아이고 화분이 여기랑 쪽이랑 또요 안에 요 안에 이런 데 화분 다 쌓아놨어요. 아 화분이 이렇게 어, 제가 다 욕이 정말 많았나 봐요. 화분 화분 나오는 거 보면 선물 받은 아이들도 다 지금 거의 식재가 끝나가거든요. 근데 화분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이빈 화분을 어찌해야 할까요? 봄욕길 기다렸다 이걸 또 채울까나? 이렇게 큰코 다치고도 마리맘? 정신 차려. 정신 차려 이 친구야. 네 다육은 아이고 이쁜. 치렁치렁 늘어졌던 녹용도요 다 잘라봤어요. 완전히 단발로 어휴 이거 보세요. 루비레 크리스가 다 죽은 것 같은데 꽃피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살아있어서 한번 놔둬봤어요. 그 뿌리로 살아날려나 하고 음, 이거 미니벨 금인데 죽을거예요 <웃음> 근데 이렇게 놔뒀어요 <웃음> 아이고 어디로 갔나 내 다육 어디로 갔나 얘들아 어디니 알려줄래 아이고 참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못난 이들만 살아났지 음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, 릴리패드 이거 릴리패드 맨날 자랑했던 거거든요 릴리패드 이게 제가 <웃음> 엄청 오래 키운 거예요 오래 키운 거래 가지고 이거 보세요 목질화된 거 되게 오래 키워 가지고 어, 가을 되면 이게 황금색을 띄어요 그래서 릴리 패드 내 것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막 이렇게 자랑했던 건데 자랑한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갈라가고 준비하고 있네요 아이고 참말로 미련을 둬봤자 소용이 없겠죠? 미련 때문에 미쳐 슬슬 맛이 가는 것 같아요 <웃음> 지금도요 제가 여기 시간이 몇 시까요? 잠깐만요 7시, 8시 다 돼가는데요 이거 보실래요? 온도는 이래요 어안 보이시나요? 9.2도 영상 요새 이렇게 온실을 단돌이 한 뒤로는 이렇게 심하게 안 떨어져요. 근데 그때 아우 일이 이렇게 될래니까 이렇게 됐겠죠. 속상하지만 어떻게 했어요. 사람이 먼저였지. 뭐 이걸 한다고 뭐 이거 해야 돼. 뭐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또 그것도 그랬으면 후회할 일이었으니까. 다육은 내 다육은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막몇 년씩 키운 애들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하지만 어쩌겠어 음, 이름도 이름표만 남기고 다 가버렸어요 <웃음> 제가 이름표 많이 버렸는데 괜히 버렸다 싶어요 내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그 생각이나 할걸 어, 괜히 이름표 막다 뽑아서 버렸던게 조금 후회가 돼요 어, 내가 뭐 있었지 이런거 기억이라도 할걸 이제 영상에서만 음, 볼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진짜 아쉬워요 정말 아쉽네요 포기가 잘 안되고 몇 년씩 키운 것들이잖아요 손때 묶고 그렇게 묶여가지고 예쁜 모습 보여 보인다고 자랑했는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아쉽긴 엄청 아쉬워요 아 이제 이거 집에서 어, 선물 받은 다육이들은요, 집에다 무서워서 꽉 놔뒀어요. 봄 되면 데리고 올 거예요. 거기서 잘 지내다가, 이제 봄이 되면, 룰루랄라, 룰루랄라 하고, 이 친구들 옆으로 올 거예요. 얘네들은 여기에서 이제 이미 혹한기 훈련을 받았잖아요. 그러니까, 그 아이들은, 집에 있는 아이들은, 이제 조금, 그쪽에서 훈련을 받고, 여기랑 같이, 합숙을 시작해야 되겠죠? <웃음> 여러분 어, 어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오늘 또 주절됐어요. 감사합니다. 진짜 새해 복 많이 많이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